5년전 가을 유독 우리 회사에만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회사에선 간절히 내가 남길 바랬지만 나는 회사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회사에 남길 원하면 지금 이 구조조정을 즉시 중단하라. 이에 회사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구조조정 50% 축소안을 내놓았지만 나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맨 먼저 회사를 나왔다. 나의 퇴사 소식에 경쟁사들은 앞다투어 생각할 수도 없던 갖가지 좋은 조건을 내걸며 나를 유혹했지만 경쟁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양심에 맞지 않아 이를 모두 거절하고 주식시장에 입문했다. 평소 주식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는 일단 서점에 가 주식책 12권을 사서 집에 와서 밤을 새워가며 그 12권을 모두 외워버렸다. 나는 그 12권의 책이 각각 저자는 모두 다르지만 놀랍게도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살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주식은 저점에서 잡아라.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주식이 꽤나 어려울지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아주 쉬운 것들이었며 심지어 어떤 책은 폭등 전에 주식을 찾아내는 비법까지 써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쉬운 게 주식인데. 사람들은 왜 주식해서 돈을 잃을까? 의아해하며 다음날부터 거래에 들어갔다. 과연 책대로 아니 1 8 0중이었다쌀때 사서 비싸게 팔고 저점에서 잡아 고점에서 팔고 심지어는 폭등 전날에 사서 1차 상승 끝날 때 팔고 조정 주면 다시 매수하여 2차, 3차 상승을 먹고 나오고 참으로 주식이란 쉬운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왜 손실은 짧게 하라는지 이 부분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손실이 날 이유가 무언가? 무엇 때문에 손실이 나는가? 살때 사고 저점에서 사는데 손실이 왜 나는가? 조만간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다. 실패를 거듭하시는 분들께 용기 내시라고 적었습니다. 동병상련 그냥 웃어버리세요. 고리타분한 헛소리 현실적으로 욕심의 크기는 수치로 파악이 가능하다. 바로 손실의 크기가 욕심의 현실적 크기이다. 욕심은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갖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없음에서 나온다. 없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욕심을 통하여 채우려 했지만 과연 채워졌는가? 오히려 점점 더 없어진 것은 아닌가? 없는 것을 욕심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욕심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림으로써 얻을 수 있던 것이 과연 있기나 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욕심이란 무엇인가? 욕심이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부자론처럼 100억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1억은 마이너스 99가 모자른 가난한 자이고 1억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1억 5천은 너무도 감사한 플러스 5천만원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벌리는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그저 채우려고만 하는 욕심 앞에 눈이 멀어 마이너스 99억의 가난한 자가 된 것은 아닐까? 너무도 심한 고통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주식을 알기 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비록 큰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 친구들과 일 끝나고 마시는 맥주 한 잔의 여유. 가끔 국가대표팀 축구라도 있을 때면 직장 동료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던 때가 있었다.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은 잃어본 자만이 알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고자 했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을까? 욕심이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희망은 영원히 없다. 오직 욕심과 오기로 끝까지 가본다면 욕심의 크기만큼을 수치로 확인해 볼수 있을 뿐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도 끔찍하다. 모든 것을 다 버리자 버려야만 살수 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 더 비우고 더 비우고 더 비우자 비우자는 생각마저 비우자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진 빚이 있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죽을 각오로 갚자 쉽게 주식으로 벌어서 갚을 생각이라면 이것은 욕심이다. 욕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라. 욕심이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은 이미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던가. 주식시장의 달콤함을 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과일 하나를 깎아 먹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으며 지낼 수 있던 그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선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살 길이다. 다시는 주식시장에서 돈벌 생각을 말자. 마음을 비운다면 욕심을 버린다면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정말로 정말로 비울 수 있다면 저절로 채워진다. 주식으로 절대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실성 이것 생활에 임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한다. 생활의 사소한 행복들이 하나하나 돌아온다.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희망을 갖는다 주식을 포기하는 순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절망이 아닌 희망이 찾아온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부터 주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깨달게 된다 아무런 욕심 없는 맑은 눈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꿰뚫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열심히 생활하며 땀과 노력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오직 취미로만 주식을 접하게 된다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그저 이 말이 하고 싶었다.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내가 한 말에 공감한다면 느끼는 그대로이며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지지자 부여호치자 호치자 부여아 지자 전업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전업자들 중에 장기투자는 당근 없을테고 중기, 단기, 베이스 캘퍼 수익 많을텐데 수익이 얼마든 간에 단 몇만원이라도 벌면 연금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날 그날 단 일주라도 사서 계좌 하나 틀어서 좋은 종목 골라서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좌는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일해서 벌어서 하십시오. 그럼 절대 노년빈곤으로 어렵게 사는 일 없을 테니까요. 주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지요. 모두가 목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엔 시간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시간에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인생 알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일매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올린다 한들 종착점에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손해봐도 종착점에서는 승리하는 투자되세요. 주식에서 돈 버는 것도 어쩌면 단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도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